안녕하세요. 미스터로드뷰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위치는 썬능역 근처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였고요. 내원하자마자 접종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살짝 팔이 묵직했지만 1차 때만큼 묵직하진 않았어요. 백신 1차 접종했을 때와 같이 타이레놀을 사서 귀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10시간 뒤 서서히 몸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 복용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도중 저도 모르게 잠이 깨버렸습니다. 새벽 3시쯤에 추워서 오한 고열 증상이 있어서 옷과 이불을 교체했습니다 바로 잠들지 못했고 3시간 후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2일차 오전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고열이 지속되어 냉찜질을 했습니다 냉찜질을 하니 확실히 고열이 가라앉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컨디션을 회복한 후 2일차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3일차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심장이 뜨끔했습니다 이게 렇 한두번 뜨끔거린거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뜨끔거렸습니다 하필 부위가 심장 근처여서 처음 겪어보는 증상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응급실에 전화해봤지만 일단 내원해야 구체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는 것 대신 에드벨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에 별일 없었지만 흉통이 지속되어 금요일 오전에 백신 접종받았었던 병원에 재방문했습니다. 진찰을 받은 뒤 심장 폐부위에 큰 문제는 없지만 혈압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운동, 과로, 스트레스에 주의하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후 약국에서 트라몰 서방정, 모니플루정, 가스모틴정, 페로틴정을 처방받았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타이레놀과 위에 관한 약에 해당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영상 제작 업무를 전부 미룬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를 시작한지 2년 반이 되었고 8월부터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겹치다 보니 서서히 과로에 시달리는 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 2주 정도 컨디션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제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을 회복하겠다고 아예 손을 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드뷰 쇼츠 영상들을 제작해서 업로드 텀을 맞추려고 합니다. 기 제작된 로드뷰 영상들을 쇼츠 버전으로 변환시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몸을 잘 추스려서 원래대로 로드뷰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